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구의 중구에 있는 아파트 5월 실제 거래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파트 가격이 내렸다 내렸다 하지만은 이제 뭐 거래 내역이 많이 없기 때문에 큰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연락 오신 분들 중에서 보면 뭐 실감을 못하겠다 피부로 느끼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뭐, 거래가 크게 있어야 뭐 예전 금액이나 지금 금액이나 비교를 해보겠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5월 1일 날 날짜 순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 확인을 해보게 되면, 어, 대구역이 제일 풍경적 같은 경우는 84타입 35평에 6층에 5억4천8 0만원 거래가 되었고요. 어, 여기에서 56,800까지 해서 3건이 거래가 되었다면, 뭐, 날짜별로 나오기 때문에 5월 달에 세건이 거래가 되었는 것을 어, 그래프를 봐도 확인을 할수 있다. 그래서 같이 비교를 해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1일 날 6층이 5억 4천 거래가 되었고요. 마찬가지 68층이 오억 5억 9,340에 또 거래가 되었다. 1일 날 같이 거래가 되었죠. 이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2일 날 흥라헬스자이 같은 경우는 23평 5억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4월 달에 마찬가지 8억 2천 거래가 되었는데 전용면적이 84고 타입이 평수가 32평입니다. 물론 23평하고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평수에서 8억 2천에서 5억이면 은 3억 떨어졌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태평로 일과의 태평 같은 경우는 17평, 2 5 6 0 가격이 내렸다가 올랐다가 왔다 그랬는데 6건 이것도 적은 뭐 소규모 오피스텔형 아파트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 3일 날 거래가 되었고 6일 날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론 2 5 0 0 차이는 있지만 2억 5천에 거래되었다가 2억 4 8 0 0에 거래되었다가 금액이 조금씩 내려간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남상동 극동 스타클래스 같은 경우도 101평 40평 1층에 655,500 한급만 거래가 되었다. 5월달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전에는 2022년 3월달 555,500 물론 같은 84타입의 청수가 좀틀리죠 23층, 8층.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전에는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큰 거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가격이 떨어졌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동향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봉서 같은 경우는 22평 65제곱미터 2억 9천 한건 거래가 되었고요. 마찬가지 그 전에는 21년도에 뭐 7월 8월 뭐 3억 3천 65 똑같은 타입이 맞으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좀 떨어졌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삼산동 반월당 효성 해밀턴 같은 경우는 뭐3 34평의 84 타입 5억 5천 5백 5천에 거래가 되었고 기존에는 거래가 거의 없었습니다. 22년도에 뭐 22년 2월 그 다음에 1월 뭐 5, 8천 뭐 약간은 좀 내렸다. 사실상 엄청나게 내렸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일단은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마찬가지 남산그린타운 계속해서 꾸준히 가격은 올라서 23평에 3억 거래가 되었고요. 기존에는 8사 음, 타입 같은 경우는 5억 4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나머지는 거의 전세 위주로 거래가 되었다. 뭐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8사 타입하고 뭐 지금 23평하고 차이는 좀 틀리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얼마만큼 가격이 확연히 떨어졌다는 것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산동이편한세상 같은 경우 25평 59제곱미터 4억 3천 실제 전세만 12건이 거래가 되었고요. 매매는 년도한건 거래가 되었는데 거의 뭐 전세 위주로만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59제곱미터에 4억 3천 거래가 되었고 그만큼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은알수 뭐 있죠. 전세 거래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전세 매물만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매매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매매매물은 사실 그만큼 가격이 내렸다 올랐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동인동 일가에. 상업권 같은 경우는 21평에 1억 8200. 그리고 매미권은 뭐 1월달에 2억 1500 정도에서 같은 59, 여기는 51이죠. 여기는 59고 그렇다 보니까 평수가 약간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명확하게 평수가 틀려서 금액이 얼마나 하락했다.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남산동. 저 같은 경우도 1 3평 거의 오피스텔 수준의 평수이기 때문에 1억 2500 그래도 두 건이 거래가 되었고요. 뭐 1억 2500에, 1억 2400에, 마찬가지 뭐 1억 1500에 큰변동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가격은 내렸다. 봉산동에, 봉산 떠란체 마찬가지 22년도에는 4억 7천 한 건이 거래가 되었고요. 5월달에 5월 달 4억 7천, 그리고 4월달에 4억 8천, 그리고 뭐 21년도에 4억 8천 5백. 이것만 확인해도 똑같은 84타입이라면 사실상 큰아락폭은 없다. 그런데 5층, 19층 뭐 여기서 자체도 거의 없고 가격이 비슷하다면 보통 우리가 중간층이나 로얄층, 고층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나야 되는데 아래가 없다면 사실 이것도 가격이 좀 내렸지 않나 뭐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14일날 대구역에 대해 8 4타입의 35평. 제일 풍경세가 56,980, 마찬가지 56,803건이 아까 거래가 되었다고 했죠. 여기 맨 그대로 나오는데, 날짜별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59,340, 54,080, 56,980에 20층이냐, 6층이냐, 38층이냐, 그런 차이에서 명확하게 금액이 어느 정도 많이 내렸다는 확인을 못하겠지만, 은 기본적으로 20층과 30층, 기존에 59,000이었는데, 뭐, 기존에 6억, 470,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그만큼 가격이 많이 내렸다 하는 건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상가의 엑소융센터를 동인 같은 경우도 보면, 어, 여기는 지금 24평이고, 여기는 29평이죠. 그리고 3억 4천 6백이고 여기는 4억 9천 3백인데 사실 약간의 평수 차이는 있지만 은 평수와 청의 차이가 또 있다 보니까 약간은 개입은 된다고 하지만 은 이것 또한 사실 뭐 가격이 엄청나게 내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거래가 22년도에 없습니다. 21년도에 거래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 또한 큰 비교는 할 수가 없다. 삼산동, 국동 클래스. 회사 타입에 5억 3천 거래가 함께 되었고요. 그리고 22년도 5월 말고, 3월 달에 5억 5천, 그리고 뭐 2월 달에는 계약 취소, 취소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전세분이 거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력이도 거의 비교할 수는 없지만,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은 좀 내렸다고 볼수 있고요. 경롱 상가에, 무역 경남 센터로밸라스 같은 경우도 34평에 5,5천, 4 0한건이 거래가 되었고 그 전자에는 뭐 21년도에 거래가 되었는 내용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 가격 자체를 그렇게 명확하게 내렸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다음은 대구역 경남센터로 마찬가지 5억 5 4 0 0에황 거래가 되었고 나머지는 21년도에 거래가 된 것뿐이 없습니다. 아, 헬스 데이트 마찬가지 보게 되면 4 3평1 1 2타입에 8억 천 그리고 두 건이 거래가 되는데 었 여기는 33평이고 여기는 43평이죠. 3 8 0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은 명확하게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21년, 22년 2 1월달 5억 6천, 뭐 6억 회사 타입 기준으로 본다면 5억 6억, 5억 1천에서 후반대로 갔다가 다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최고 로얄층이다 보니까 다시 5억 9천까지 갔는데 기본적으로 1 4층 29천 가격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씩은 거래가 되었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8일 날 8억 천 3 7 1만 원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었는 거고 여기는 5,7천 원으로 해서 거래가 되었는 것은 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4월달에 두번 이렇게 거래가 되었고 5월달은 마찬가지 따로 별도로 해서 43평이 18일 날 거래가 되었는 걸로 확인을 해주시면 쉽게 뭐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동인도 상가에 마찬가지 스티디 센터를 매매 3억 9 7 0 0 마찬가지 뭐 21년 2월달에 4억 9천이 거래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24평의 뭐 달성 파크 브러지오 같은 경우도 24평 3억 9천이 하나 거래가 되었고요. 4월달에는 마찬가지 타입이 틀리죠. 32평 회사 타입으로 해서 가격대는 21년 대 제거하고 22년 2월달에 5억 3천, 5억 3천 그리고 5억 2천 이렇게 정도만 거래가 되었다. 더 이상 큰 거래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